안녕하세요. 글래스엠 작가 이종성입니다.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던, 뭐 직장생활을 하던, 자기사업을 하던 간에, 그리고 연애를 하던 간에, 이걸 하지 못하면 바로 설득입니다. 내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이 설득은 사람 간의 관계 속에 녹아져 있어요. 내가 자급자족으로 간의 수공업처럼 모든 걸 내가 만들어내요. 자, 이런 상황이 아니면 물물교환이 일어나고 사람간의 마음이 교환되고 이 안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이건 말로도 마찬가지고 뭐 행동표현도 마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은 결국엔 남의 마음속에 있거나 남의 호주머니에 있어요. 사업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를 설득을 해야 되고 내가 연애를 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가 있어야 돼요. 그런데 이 설득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뭐냐면 내가 얻고자 하는 거자이 목적만 내세우다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거죠.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길거리를 막 지나가는데 전단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 뭐 모델하우스 한번 보고 가라고 계속 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. 자 이런 분들은 뭐 간략하게 어떤 목적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손에 쥐고 있는 거를 그냥 내밉니다. 그냥 한번 보고 가라고. 자, 한번 보고 가는 거는 자, 듣는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. 이걸 건네는 사람의 목적만 그대로 내비칠 뿐이죠. 자, 근데 설득을 잘하려면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내가 제시를 해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단순히 제시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저도 사업을 하면서 또 책을 쓰는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내가 무언가 상대방한테 내보이고 내가 또 원하는 것을 어, 가져오기 위해서는, 자, 1 플러스 1 이상의 무언가를 더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글을 쓸 때도 이 독자한테, 독자의 마음을 결국엔 설득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건데, 자, 만 원짜리, 만 오천 원짜리, 다른 공산품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진 않아요. 자, 그렇다고 해서 책을 쓰는 작가 입장에서 그냥 대충 한만 원짜리, 만 오천 원짜리 그 가치만 담아서 뭐 대충 책을 내자. 대충 책을 출간해 버리자. 이런 생각을 가지면 독자 입장에서는 이 책을 읽고서 만원, 만오천원 이상의 가치를 느낄 수가 없어요. 설득의 가치를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그 책은 결국에는 어디 중고나라, 중고서점으로 가버리겠죠. 하지만 마음에 담는 글이라면 책장 한켠에 그 책은 놓이게 되겠죠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득도 마찬가지예요. 음, 내가 생산자가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죠. 설득하려는 대상은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대부분 목적부터 말해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취하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와 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설득도 대화 중에 한 기법인데 굉장히 상급의 자리 잡은 대화 기법이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는 그냥 오 날씨 좋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근데 설득은 결국엔 내가 준비를 해야 되고 관찰도 해야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또 파악도 할수 있어야 돼요. 사람은 대부분 자신한테 어떤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때 마음이 많이 움직여요. 그러니까 무언가가 상대방이 나한테 많이 주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. 자 그런데 설득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더 많은 걸줄 수가 있어야 돼요. 상대방한테 원하는 건 많은데 자 주는 건또 아까워요. 그러면 나는 받는 것만 좋아하고 주는 건 아깝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자, 천 명한테 우리 제품을 알렸어요. 무료 상품을 나눠주거나 어떤 혜택을 줬어요. 그천 명이 모두 다 우리 소비자가 될 거라는 기대는 또 내려놔야겠죠. 자, 그천명 안에서도 우리가 베푼 어떤 혜택이나 이런 거에 마음이 동한 1%. 뭐 2%만 있어도 그건 사업적으로 소득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, 내가 상대방한테 숫자 10을 줬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나한테 10을 그대로 되돌려 줄 거란 기대는 내려놓는 게 좋다는 거예요. 직장 생활에서도 기획서가 통과되고 보고서가 통과되고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설득을 하는 과정이죠. 일상적인 대화는 그냥 1대1 대화입니다.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. 자, 탁구처럼 그대로 주고받을 뿐이에요. 자, 그런데 설득은 자, 한 번은 스매시가 있어야 돼요. 근데 그 스매시가 상대방한테 타격을 주는 스매시가 아니라, 자, 상대방한테도 자극을 주고 뭐 행동 촉구를 요구할 수 있는 거. 자, 그게 바로 설득입니다. 무엇을 줄수 있을까 생각할 때 설득이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.